벌써 주식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나며 현재는 잃지 않는 투자를 병행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주 옛날 두 친구와의 투자 일화를 사연으로 전달드리려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에 친구놈들 사이에서 가끔 주식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하면 술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놈들이 주식으로 항상 돈을 번다는 제가 부러웠는지 하루는 두 녀석이 알바한 돈을 모아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놈들이 본인들도 주식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니 이 돈을 가져다 좀 불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남의 돈 가져다가 주식하면서 내 인생 피말리기 싫다며 탕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 이 녀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니들이 가지고 온돈 각각 200만 원씩 미친 척 룸사롱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하고 직접 해봐라. 나도 주식 갯불도 모르고 그냥 돈 줍는 방법을 살짝 아는 것뿐이니 내가 하는 방법대로만 알려줄 테니 어디 한번 해볼 테냐. 마침 다들 군대도 갔다 왔고 졸업 시즌에 방학까지 겹쳐 시간이 남아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녀석들은 그래도 밤에 알바 뛰고 아침에 모시러 날까봐 주식이 제대로 될까 그게 걱정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니들이 직접 주식을 하게 된다면 밤을 새고 새벽 6시에 잠이 들어도 아침 8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친구들과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두 녀석은 아침이면 불이나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정신교육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니들은 이미 돈을 다 잃은 것이라고 마음먹어야 된다. 이 200만 원은 양주 먹고 2차 나가서 돈다 날렸으니 없는 셈치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시작해보자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룸사롱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이다라고 명심하라고 했죠. 이 뜻은 더 욕심이 나더라도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서 투자금을 늘리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셋째로 룸사롱에서 서비스 준다고 또 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실현을 했더라도 같은 종목에 똑같이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신용을 쓰지 말라는 뜻으로 룸사롱 가서 신용카드 긁으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금물이라고도 하였죠. 마지막으로는 단타를 하는 자신감을 박살내주기 위해 니들이 룸사롱 간다고 해서. 뭐가 된다는 것 마냥 나는 개들 다 꼬실 수 있어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치를 따지고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주식판이나 룸사롱 갔을 때나 똑같은 것 같군요. 그렇게 교육시켜놓고 먼저 친구들에게 그럼 사고 싶은 주식을 한번 찾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알려주었죠. 첫째로 발행주가 너무 적고 대주주가 너무 많은 주를 움켜쥐고 있었어. 거래량이 적은 건 제한할 것. 둘째로 네이버에서 재무제표 보면서 적자가 있는 기업은 거르고 마지막 분기 실적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이 플러스인 것. 셋째로 멀리 내다봤을 때 단순하게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가량을 종목만 거르고 골라서 두 녀석이 골라왔습니다. 대략 열 종목을 가져왔는데 둘이서 같이 고민을 했는지 아주 비슷한 것들만 가지고 왔더군요. 특히 상한가를 친 것들만 가득하였기 에 아주 웃기는 짬뽕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 하락을 많이 하였고 이동 평균선에서 21선을 터치하고 올라오려고 기웃거리는 두 종목을 각각 말해주며 사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종목씩 50% 100만원만 투자하라면서요. 둘다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제일 별로인 것 같다며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사고 싶은 사과 아닌 관도 나도 니들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놈들은 HTS가 어디가 제일 좋냐면서 어떻게 하냐면서 정말 귀찮게도 하였죠.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걸 최고의 장비마냥 생각하고 마치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 마냥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와서는 PC방까지 끌고 가서 옆에 앉혀두고 생쇼를 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호가 올랐는데 팔아야 되냐는 둥한 호가 내렸는데 팔아야 되냐는 둥 10분, 20분이 지나가면서 그한 호가에 무슨 천재지변을 당한 아이들 마냥 재상 기하였습니다. 이 그렇게 주식을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나고 둘다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팔으라고 하고 어찌나 다행이든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그게 주식이라며 나도 할 일이 많다며 PC방까지 따라가는 건 무리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두 녀석 중한 녀석의 정목에서 엄청난 호재가 뜬 것입니다. 장전 상한가의 친구는 팔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 친구는 제가 말한 룸사롱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룸사롱에서 실컷 놀았으면 그만 놀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상한가는 쳤지만 이미 맛을 봐버렸고 연상을 상상했던 그 친구는 하락할 때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결국 마이너스가 되면서 끝까지 팔지 못했죠. 그 친구는 줄곧 들고 있다가 선조를 치고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가된것 마냥. 룸사롱 여자는 내가 다꼬실수 있을 것 같다는 망상에 취업할 때 자취하려고 모아놓은 돈까지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15%의 수익을 맛을 보고는 곧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PC방에서 둘이 같이 매매를 하였고 다른 한 친구가 단타에 정신줄을 놓으면서 같이 룸사롱을 찾아 우리가 이 세상에 여자를 다 꼬실 것이라는 망상에 같이 빠졌던 것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알바에서 모은 돈까지 잃고서야 둘은 시장에서 개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둘은 멋쩍은듯 웃습니다. 물론 주식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있고요. 그때는 진짜 뭐에 홀린 듯다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큰돈을 잃고서 참 많이 배웠고 지금은 후회는 안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도 생각한답니다. 그때 그렇게 깨달았기에 지금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면서 말이죠. 아마 이 친구들은 지금 50대가 다 되어갈 때 시작했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주식이 이런 곳입니다. 나이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 녀석은 명문대 출신의 앞길에 창창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왜 본인 심리 하나 컨트롤 못하고 당해버렸을까요? 욕심과 탐욕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사갈수 있습니다. 사연을 전달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본을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무리하며 큰 돈을 투자하는 주식은 평범하게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일개미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미가 길가에 먹을 것만 먹다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발견하고 그것이 맛있어 보인다고 사람이 먹는 음식에 다가갔다가 사람의 손가락에 짓눌려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것처럼요. 너무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게 때로는 더큰 행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다 듣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단한 분이라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